안녕하세요 다나쌤입니다 여러분 클래스 101에서 많은 사랑들 보여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클래스원0 1에서는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있었던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에 필요하신 내용들을 좀더 넣어 놨는데요. 사실 투잡보다는 본업에 가까우실 때에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안내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유튜브에서 보셨던 강의들을 좀더 순차적으로 보시는 데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사실은 찍어야 될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사실 그래서 종이가 이렇게 너덜너덜 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음 지금부터는 챕터 5번부터 지금 아웃트로 영상까지 좀 남아서 열심히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뭐좀더 노출이 잘 되는 뭐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앞쪽 부분에서는 상품을 소싱해 올때 어디에서 가지고 오시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해외시장부터 국내시장 위탁도매 할때 돈을 얼마 벌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동대문시장을 갔을 때에 돈을 어떻게 하면은 회전율을 있게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클래스원0 1에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그마치 8천명의 구독자가 된 유튜브가 됐습니다 사실 유튜버로서 성공을 할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제 강의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식료 창업자 분들 보다는 기존 창업자들 위주의 강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듣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이 채널들도 많이 이렇게 구독자 분들이 늘고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쇼핑몰 창업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네이버 종로 파트너스케어에 어, 문의를 해서 대관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2020년 신년에 쇼핑몰 창업을 망설이는 다양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신 걱정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업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날지 지금 강의 안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화면에 제가 옆쪽에 띄어놨는, 이쪽, 이쪽 맞죠? 네, 이쪽에 띄어놨는 내용으로 보면, 어, 쇼핑몰 창업을 망설이는 그대에게 전하는 비밀노트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 쇼핑몰 사업이란 어떤 거죠? 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인데, 음, 우리가,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 단계에서는 쇼핑몰 사업이라는 것조차가 뭐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마트 스토어 지금도 창업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를 왜 창업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에서의 정답을 좀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 상품 판매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상품을 어떻게 가지고 오고, 어떻게 내가 상품을 수급해 오고, 음, 아니면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되고, 어, 잘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배송은 어떻게 해야 되고, CS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양한 게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내용들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창업할 때 유의하셔야 되는 점. 제가 뭐 강의에 올려드렸던 거 보면은 뭐 법적 분쟁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들이나 아니면 시작하실 때에 기획하는 부분, 운영하는 데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자금 보통 얼마나 돈을 들고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런 내용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파는 방법 그리고 직장인이나 뭐 학생도 해도 괜찮을까요? 투잡으로 쇼핑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문제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의 해답을 좀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챕터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온라인 쇼핑몰의 동향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리는 시장인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트렌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바로 참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좋은 내용들, 좋은 상품들, 좋은 카테고리들 좋은 컨셉들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마켓에는 스마트스토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내가 스마트스토어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쇼핑몰 플랫폼들에 대한 포지셔닝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쇼핑몰 시작하실 때 기획하는 방법 그리고 창업의 절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잡으로 만약에 쇼핑몰을 하신다 또는 전업으로 하신 그래도 쇼핑몰에서는 좀 집중할 수 있는 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업체나 도와주는 사이트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만나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로 파트너스케어에서 2월 6일 오후 7시에 한 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얼굴을 맞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딱 50분만 모집을 할 겁니다. 혹시나 못 오시는 분들은 어,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거라서 접수를 못했어. 어 그날에 갑자기 문제가 생 일이 생겼는데요. 이런 분들도 생기실 거라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선착순으로 50분을 모집을 하지만 여유롭게 한 60분 정도까지는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그때좀 약간의 걱정, 가는 것까지, 뭐,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조차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노쇼 방지로 해서 5천원 정도는, 어, 일단 여러분들의 신청자금으로 받을 예정인데요. 어, 신청 링크는 이렇게 됩니다 하단 부분에 어, 정보 부분에도 적어 드릴 건데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음, 여러분들의 인적사항 적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메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메일 주소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 주시고 5000원 입금해 주시면 아 진짜 올려는 분들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강의 안내 메일을 다시 한번 위치와 시간을 리마인드. 어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으로 5,000원을 입금을 해주시면 그분들을 선착순 50분으로 추려가지고 제가 메일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렇게 신청되신 분들은 강의장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꼭만나뵙고 싶네요. 그리고 이벤트가 한가지 있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드디어 책을 어, 출간을 했습니다 좀 귀차니즘이 음, 귀차니즘이 조금 있는 터라 제가 <웃음> 어, 책을 조금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는데 좀 늦게 나오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2020년 신간으로 어, 스마트 스토어와 카페 입사를 창업하시는 분들의 자주 묻는 질문들 122가지를 모았는 신간을 어, 내게 됐습니다 요 책을 다섯 분께 강의장에 참여하시는 많이 반응을 해주시고 저와 많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분께 어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책도 받아가시고 저와 함께 강의도 이렇게 만나서 얼굴 만나서 어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은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한 강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신 분들 부분들을 저에게 직접 만나서 묻고 싶고 찾아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번호도 남겨주시고 메일도 주시고 뭐 구글 시트도 남겨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만나는 장을 2020년에는 꼭 가지고 싶었는데 다행히 네이버 종로 파트너스케어에서 여러분들을 뵐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클래스 1 0원이나뭐 퇴사학교 수업이나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강의들이 있는데 그런 강의들 중에서 수강이 궁금하시거나 네이버에선 또 하물며 무료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강들도 안내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가 누군지 다나쌤이 누군지 쇼핑몰 창업이 궁금한지 어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나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쇼핑몰 창업은 어떤 건지 정말 내가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에 대한 불안을 좀 잠재워줄 무엇인가 매개체가 2020년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하다면 2월 6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릴 테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나쌤은 여러분들을 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꼭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